好上啊好<音><音><音> 요. 혹시 학교 시는 어디에서 시작 대신에 너무 늦지 말고 로이게지게이 어, 내가 피해 내가 내가 피곤해. 내가 피곤 피곤해. 내가 내주변곤해내해 내가 피곤해. 내가 피이해 내가 피가피곤가피곤가 피곤해. 가 계어가요아요 음. 나도 알았어. 빌어야 돼? 선생님. 대신 비밀로 하셔야. 이네 남자 촬영 오늘 정말 힘내게. 그냥 오디오 하나 따고 오신 분이시. 야 다음 신첫컷 정해서 알려달래. 네네. 여기 계단 조심아. 여기 계단 조심아. 네 계단 괜찮으세요? 네네. 여기 아빠라고. 계단 조심. 계단 조심해. 계단 조심해. 계단 조심해. 네. 괜 네. 저... 잡아줘. 도로는 도로는 안 했을 거라는 게수상 <웃음> 아이 케이 <놀라면드> <놀라면드> <놀라면드> 아뭐 25분. 알겠습니편에서25좀 아, 아, 주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인사해 예. 세요 오늘 마지막 촬영이라고 들었어요. 네. 여기가 기분이 어떠세요? 화이트하게뭐 음. 어,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마지막 촬영이래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아이고. 네. 어사합니어감가합 개월 동안 남한전으로 살면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너무 행복했고 물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어 진짜 행복했던 기억니다장히큽니다 이렇게 니다지막 촬영을 끝사치니나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또 뭔가 뭐다 그렇겠지만 아직 끝난 것 같지 않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다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한준, 한재희, 우리 미남당 친구들 많은 사랑 많이 아껴 주시고요 그리고 어이 드라마의 어떤 세계관과 이 인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남한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준아! 참... 멋있는 것 같아. 요 너는 정말 극이고 난 정말 극아이 같거든? 내가... 어. 어. 이렇게 실사화 시킨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즐거운 8개월을 나한테 선물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한준이는 나한테 이 마음 한편에또 오랫동안 같이 살아갈 것 같아요 꿈에서 만나자 한준아. 네 안녕하세요 한지의 역할을 맡은 오영선입니다 아, 네 <웃음> 뭔가 되게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고 올해가 돼서 드라마가 <웃음> 끝나게 됐는데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데 아마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모두 너무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그래도 이렇게 못 잘 끝내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남당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야! 행복하니? 행복하겠지 뭔가 처음부터 되게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서 좀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어, 여러 가지 어, 일들을 어, 통해서 더욱성통하서 이해 증진이 행복해졌다고 일요? 믿고 아, 있을게. 다음번에는 아, 네. 음, 한기 말고 아, 네. 아, 네. 어, 사랑스사람스습게만나으면 아, 좋겠어요. 고생했어. 네. 민남당에서 차도원 을 연기한 권수현입니다 8개월 동안의 촬영을 이제 막 마쳤는데 이 미남당의 전체 마지막 씬, 마지막 컷을 제가 찍었습니다. 예. 그래 잘, 어쨌든 잘 마무리했고요. 저희는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그리고 또 좋은 메시지를 또줄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면서 촬영했는데 어, 어떻게 네, 뭐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많이 가,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촬영이 끝났어요, 지금. 도원아, 어, 어쨌든 내가 연기한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애정도 있고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잘 살지 마. 행복하지 마. 어쨌든 어, 도원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막막 막 오는데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좀 애정도 그래서 또 조금 더감한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저는 도원이 같은 역할 말고 또 좋은 캐릭터로 좋은 작품으로 빨리 또 인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곧 봐요. 안녕. 그동안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안녕. 일단 하면 바로 와. 알겠습니다.